네, 안녕하세요. WSOCH의 김현철 이사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자가진단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진단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타당성 분석은 좀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시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라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업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반짝 어떤 아이템이 떠올라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도 역시 이 반짝하는 아이템이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성 즉 향후의 전망 이런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인터넷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자료 중에 유료로 자료를 구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유료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시장성을 확인하지 않고 서 사업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 또 시장성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망했을 경우의 그 기회비용에 비해서는 인터넷에서 구하는 비용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유료라고 하더라도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구매해서 분석을 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간단히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샘플에 나오는 회사는 TSP, 터치스크린 패널의 준말입니다 이러한 TSP를 신기술로 연구개발하여 기존 터치스크린 패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TSP를 생산하려는 회사의 자료입니다 샘플 자료를 보시면 기술이 변천사에 따라 특징, 소재, 구조, 사용 용도별로 또이 시간대별로 TSP 소재의 변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샘플 역시 TSP 변천사를 조사하여 그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샘플 자료의 맨 아래에 한번 보시면 이 자료의 원천이 어디인지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시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구해서 분석을 하고 또 보기 좋게 도표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그 다음 샘플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샘플은 이 TSP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즉 시장 전망을 좌에서 우상향하는 화살표로 향후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이 잘 보이시죠? 네, 이러한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시장 전망을 확인하는 자료를 역시 한 장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샘플을 한번더 보실까요? 이 샘플은 TSP 시장에서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은나노를 소재로 한 제품과 관련된 시장 전망입니다. 먼저 이큰 시장을 분석하고 그 시장에서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과 관련된 시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는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자료를 찾아서 분석하여 이것을 한 페이지로 잘 요약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내가 개발하거나 또는 서비스하려는 제품에 대하여 그 시장이 있는지와 향후 전망이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성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술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내 기술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은내 제품과 내 서비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할까요? 네, 여기서는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비교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경우는 특허 등의 법적인 권리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인데요 이 비즈니스의 경우는 수많은 네트워크를 누가 먼저 연결하느냐 즉 시장 선점이 경쟁력이 되는 비즈니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역시 경쟁사들과의 비교 분석을 해서 내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내 제품 또는 내 서비스가 경쟁력이 없다면 다시 그 비즈니스에 대해 더 노력을 해서 타 경쟁사들과 차별점을 두거나 경쟁력을 갖춘 후에 비즈니스를 하셔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말은 현대의 자본주의 경쟁에서도 100%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역시 잠시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했던 TSP 회사의 경쟁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경쟁력은 이 패터닝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이 아닌 대형 패널을 개발하여 향후 미래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여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어플 비즈니스의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 샘플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여행 관련 숙박업 진출을 목표로 경쟁사들을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시장도 크고 시장성도 있고 확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너무 많고, 또한 이 경쟁사들이 글로벌 경쟁사들이고, 또 이러한 글로벌 경쟁사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지 이쪽 사업을 검토하였던 회사는 시장 분석 후 경쟁사 분석을 한 후에 사업을 접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자료를 보시면 엑셀 자료의 오른쪽 오른쪽에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쪽 부분은 아예 시장조사나 경쟁력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즉, 왼쪽에 이 칸이 채워진 부분 이 부분만 보더라도 더 이상 본인들이 이 사업을 들어갈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경우이죠 기술성과 경쟁력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두 가지 요건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분석했는데 그렇다면 전망이 좋다 할때 마지막으로 돈이 벌수 있느냐, 즉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벌 것인가,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성 측면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매출에 대한 예상과 매출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여 이익이 얼마가 될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도 샘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월별 판매 계획을 작성한 것이 보이실 텐데요. 되도록이면 월별 매출액을 산정하실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제품별 단가와 제품별 판매 수량, 거래처별 예상 매출액 등등을 모두 고려하셔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는 향후 5개년간의 매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향후 5개년간의 매출 추정은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선정을 한 것인데요. 샘플 자료를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향후 5개년간 매출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제품별 또 매출처별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향후 5개년간의 매출 자료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보다 작은 단위인 월별이 나와야 되고요 월별 전에는 뭐 이제 주별이 나와야 되고요 주별 전에는 이제 일별이 나와야겠죠 이런 예, 자료들을 디테일하게 거래처별, 제품별, 또 매출처별 이렇게 고려하셔서 작성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 이러한 미래의 매출을 추정하는 습관이 필요하신데요 이러한 또 미래의 매출을 추정하실 때에는 미래 매출 추정의 근거를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냥 우리 제품은 정말 잘 팔릴 거야 왜냐면 이런 제품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제품이 없는 게 그런 제품이 안 팔려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매출이 과연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시장조사를 하시고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나 낙관적으로 사업에 진출하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미래의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말로 고민을 한 후에 그 근거를 만드시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매출 추정을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이러한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샘플 자료를 여기서 한번 보시면 매출원가부터 영업이익, 단기순이익까지그 내용이 간략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손익 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원가의 증가 또이 관리직의 증가에 따른 간접비 그 외에 직원들이 일년 되면 퇴직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러한 퇴직금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설비 증설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등을 정말로 잘 고려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성을 하실 때에는 사실은 약간의 회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계적 지식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공인회계사나 뭐 세무사 분들 정도의 지식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찾거나 다른 수강을 하셔서라도 그러한 지식을 쌓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상 세 가지의 고려 요소 시장성, 또 기술성 및 경쟁력, 수익성 등을 고려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하여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모쪼록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 정말로 많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셔서 최대한 리스크를 없애고 모두들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 자가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분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